신천지 이만희 거짓말 천개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이단사이비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성경에 이만희 교주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나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만희 교주를 가르치는 성구나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제가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단 상담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그동안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 상담을 하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한 부분 청가지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한 거짓말 청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성경 해석의, 오류를,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를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조금 불리한 부분이 나오면 이만희 교주의 거짓말이 확인되거나 성경 해석의 오류가 확인이 되면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근거를 출처를 제시하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나 단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만희 교주가 주장한 약속한 한 목자가 종교 사기이고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제시 요한계시록 실상 36족 500족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은 입교 후에 천지창조라는 빨간 책 신천지 교리서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하는 책을 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초림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권은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한 사람 이인 만일을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들어 자기 자신을 증거했듯 재림 때 약속한 목자 이만이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 이만희를 증거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이만희의 계시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약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신천지는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이 이만희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셨고 이만희는 신약의 애언을 성취한다. 예수님은 구약, 초림때 구원자고 이시대 신약시대 재림 때계시록시대의 구원자는 이인 만이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행전 362조 구약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듯이 신약성경은 신약성경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하나 된 이긴자 한 사람 이인 만이를 알리는 것이다 오늘날 신천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약속한 목자가 성경을 통달하여 육하원칙으로 가르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이긴 자 약속의 목자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 구원자는 이만희 교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만희 교입니다. 우상숭배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신천지에 있으면서 자신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는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진짜 신천지인들은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만희도 구원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구원자다. 이시대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 이긴자,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시대 구원자를 이만희로 믿는 신천지 신도들이 진짜 신천지인입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도들은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만희 거짓말 천개, 신천지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가 있다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종교사기이고 성경해석의 오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국비밀계시라는 보혜사 이만희 교주가 쓴 교리서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천국비밀계시라고 하는 보혜사 이만희 교주가 써서 1993년경에 출판한 천국비밀계시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함된 책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펴놓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봉된 책 계시록 전장의 사건 중에는 책을 봉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등장한다.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나타났으니 오늘날까지 봉함되었다가 1980년 3월 14일 1979년 가을 1980년대까지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을 때까지 성경이 봉함되었다가 이제야 열어서 보이게 되는 비밀은 책의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의 사건들이다. 과천 유제열 장막 성전에서 있었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들이다. 이것들을 개봉하여 보여 주는 것이 곧 계시이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계시가 신천지에서는 열어서 보여주다.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게시입니다 여기서 게시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게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했을 때 예수 여호와 성자 하나님 구원자의 게시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인만이 교주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계시가 무엇인지, 계시의 주체가 이인만이 교주인지 예수님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 교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증 하나 하겠습니다. 14만 4천 순교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이 봉함되었고 천국의 비밀이 봉함되었는데 14만 4천의 순교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을까? 성경이 봉함되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비율을 풀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14만 4천 명의 순교자는 구원받았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만희 교주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이계시를 봉함하지 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계시록 전장의 사건들이다 이 사건은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장례사요. 예수께서 장례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이룰 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믿게 하기 위해 알려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여기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종교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 일은 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 이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일은 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기록된 이 일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 사기를 친 겁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 초림 때다 이루셨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말씀도 오늘날 성경에 약속한 목자 이만이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약속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해석의 오류이고 종교사기입니다 이 내용은 천국비밀계시 천국비밀개시라는 책에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속히 될 일을 증거받을 종들 그렇다면 이 속히될 일은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가? 이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대연의 영 천사에게 지시하셨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셨으며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속히될 일, 성취될 실상을 종들 열두지파에게 보이게 된다. 이 내용은 요한 계시록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 종들은 직접 천사와 예수님께 듣는 것이 아니오 대언자 사도 요한을 통해 속히 될 일들을 게시받게 되고 이 게시를 받은 성도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언약의 사자를 알게 되므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언약의 사자 약속의 목자 이만이를 알게 됨으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부활 영생입니다 성경은 부활 영생 신천지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성경에 약속한 한목자가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애언을 해야만 했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요한을 들어 마치 계시록 전장 사건의 실제 주인공처럼 등장시켰으니 이것이 인물을 빙자한 비유이다 이것이 인물을 빙자한 비유이다 자 사도 요한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다 이것이 인물을 빙자한 비유이다 계시록 전장 사건의 실제 주인공처럼 등장 시켰으니 이것이 인물을 빙자한 비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애언이 성취되었는데 성취된 계시록 전장사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이 나올 때마다 이 요한을 이인만이로 바꿔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열두 지파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열두 지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열두 지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읽으실 때 요한이 나오면 요한을 이만이로 바꿔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한을 이만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만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증거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증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만이가 환상을 보고 장래에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다만 이 예언을 이룰 때에는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가 이 만이가 출연하여 예언이 실상으로 성취된 것을 보고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읽으실 때 요한을 이 만이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와 서신서에도 불갑을한 사람이 이마니가 출연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전반에 걸쳐 사도 요한을 이마니를그 주인공으로 출연시키고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오직 사도 요한격 한 사람 이마니이다 그래서 요한을 그 주인공으로 출연시키고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이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만이로 바꿔서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물을 빙자한 비유이다. 이렇게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이 교주는 요한 게시록을 읽을 때 요한을 사도 요한을 이만이 교주로 바꿔서 읽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나 이만이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언해 줄 한목자 이만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나 이만희는 한목자 이만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은 자기 자신을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교주의 자서전이라는 것이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신천지인들 신천지 강사 이만희 교주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만희 교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게시는 게시록 10장에서 받은 책곧 게시록 전장의 약속한 말씀이여 본 것도 게시록 전장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 게시록을 예수님에게 게시를 받고 요한 게시록을 녹게 놨는데 그 내용을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고 비유를 풀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이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이단 사이비 교주 밑에서 10년 있다가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 와서 보고 듣고 겪었던 그 일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확인해 보니까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계시록 1장 20절에는 배도의 사건이, 계시록 17장 7절에는 멸망의 사건,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장로들 목사 임직식에 일어났던 멸망의 사건,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요한 실상이 대한민국 동방, 대한민국의 과천이라는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고 그것을 이만희 교주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왕계시록이 새 언약이고 실상이다. 그래서 요왕계시록을, 요왕계시록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요왕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이단사이비 교주, 이만희 교주의 자기 주장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한 목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만희 교주의 자기 주장입니다. 한국 비밀 계시라는책 36쪽, 37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자기라고 하는지 자신이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이만희를 보내어 이것들을 계시록 전장사건 너희에게 신천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이만이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게시록 22장 16절에 내 사자가 이만이 교주 약속한 한목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상담할 때에 이만이 교주를 가르치는 성경 근거 구절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게시록 22장 16절을 근거로 합니다 신천지인들은 한글 성경만 봅니다 개역 한글 성경만 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신천지 청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영어성경을 보여주겠냐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 선교활동을 하러 갈 때에 영어성경을 가지고 갈 거냐 영어성경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영어성경을 사용한다고 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네사자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엔겔로스 엔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 존재인 영적 피조물 천사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엔겔로스 엔젤 천사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만이 교주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게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네 사자는 결코 이만희 교주 약속한 한목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왜 신천지 강사들과 신천지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한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현대어 성경을 왜 보지 못하게 하는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마니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가 이 마니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마니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가 말하기를 이만이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찾고 이만희 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의 자서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진리의 영곧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진리의 영곧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하였노라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곧 그가 보혜사와 진리의 영은 같은 존재이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을 천사 신천지 주장처럼 천사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천사를 성령 이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피조물을 성령이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이 그가 이만희 교주 약속한 목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47절 그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맡기리라 이만희에게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만이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이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모든 소유를 저에게, 종에게, 자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4장 47절 이 성경 9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음의 위기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기는 그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이기는 그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시록 2장 3장에 예서 보두사 빌라 이렇게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곱 번 이기는 그 이기는 그가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을 중간에서 이만희 교주가 가로채는 겁니다. 이기는 그는 이만희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서 성도들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이만희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이만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만희는 내아들 여기서도 역시 이기는 자는 이만이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의 교주 박태선 유재열 문선명 이만이 이런 사이비 교주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도들, 자녀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천지인들에게 신천지 청년들에게 상담하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천지 강사들과 상담을 할 때도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도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구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인간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 만희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예수는 이 만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는 이 만희의 하나님이 되고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냐. 게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만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들은, 이긴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 저, 그는 이만희 교주가 아닌 성도들입니다. 여섯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남자 아이가 나오는데 여자는 유제열이고 아들은 남 아들은 이만이라는 겁니다.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유재열이고 아들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 이 아이를 이만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이 남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 여자가. 유제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남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에 이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결코 이만이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사내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결코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일곱번째 천사의 손에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이만희에게 지시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심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책 받아 먹은 그 사도 요한이 실상에서 바로 이만희 교주라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1980년 1979년 가을에 계시를 받고 책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천사의 손에서 책을 받아 먹은 이만희에게 지시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심 이게 책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이 이만희 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을 이만희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8번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만희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만희는 내가 하나님과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이만희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에 예서, 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 인내하고 죽음의 위기,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결코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이만희 교주가 될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이고 종교 사기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만희와 끝까지 내 일을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이만희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이니 이만희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신천지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이만니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만니에게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는 성도 드립니다. 결코 사이비 교주 박태선, 유재열 문선명 이만이 이런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10번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이만희 교주가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성경 근거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오류이고 종교사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번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그 누구가 이만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서 이 누구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왜 성경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1번 주 예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이만이 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만이 교주의 육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만이의 육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39절을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이고 종교사기입니다. 자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이고 종교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목자가 출연할 때와 장소, 과천유재열 장막성전까지 신학의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고 그때는 영적 선민이 배도하고 멸망한 후라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소상이 설명해 주셨다. 천국 비밀 계시 30쪽에서 37쪽 이만이 교주가 기록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 누구가 이만이 교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만희 교주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만희 교주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누가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을 하는데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만 읽지 마시고 앞에 문맥 전체를 앞뒤 구절 문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치고 성경해석의 오류를 범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태복음 23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앞뒤 문맥을 잘라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가 이만이 교주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이는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여 주여 주여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여기서 이는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만희 교주의 성경해석의 오류에 의한 가짜 개시 종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종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에 계시는 가짜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만희 교주가 성경해석에 대한 오류입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막성전의 유재열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이 성경구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바로 아들과 아들에서 이 아들이 요한이고 박태선이고 유재열이고 이만이고 김풍일이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해석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성경해석 오류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은 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은 자. 그래서 이 아들도 예수님이고 이 아들도 예수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도 예수님이고 이 아들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앞에 아들은 예수님이고 뒤에 아들은 요한이다. 결국 이만희 교주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종교사기입니다. 박태선도 그랬고 유재열도 그랬고 김풍일도 그렇고 아들이 요한이고 이단사입이 교주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이고 종교사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성경기록 문법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성경기록 방법 규칙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아들과 아들 둘다 예수님입니다 결코 이만희 교주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3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반복해서 일곱 번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결코 이만희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유재열, 이만희 교주, 김풍일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에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결코 될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성도들에게 줄 선물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줄 모든 축복을 이만희 교주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자기라고 하는데 종교사기이고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 교입니다.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이만희 종교사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 157종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이기신 예수님뿐이었고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 12장의 이긴자 이만희 뿐이다. 하나님도 한분이요 성경책도 한 권이며 신약에 약속한 이긴 자도 하나뿐이며, 오늘날 성도가 가서 예배할 곳도 오직 한 곳뿐이다. 신천지뿐이다. 말세에 자기 교회의 목자가 구원을 줄줄 줄 알고 따르는 것은 크나큰 오해이다. 말세에 오직 약속의 목자를 깨달아 믿고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구원자가. 이만희 교주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37쪽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자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만희 교주 자신이 지금 구원자라고 이렇게 종교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종교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천국 182쪽입니다. 이 사건은 데살로니카 후서 2장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고 배도 멸망 후 구원자 주가 오신다고 하셨다. 데살로니카 후서 2장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종교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주제별 요약해설 1 5 3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배도자와 유제열과 멸망자 오평호와 구원자 이만희의 실체를 아는가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참조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배도자 유제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의 실체를 아는가 신천지에 구원자는 이만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 교이고 적그리스도고 우상 숭배입니다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만이 교주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구원자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고린도 후서 1 0 1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학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만희 교주의 개시는 가짜 개시이고,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이 내용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교 사기를 당했는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한 목자가 있다라고 주장한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